아직도 좋 흰자리 좀 해주시지. 네? 아, 그랬어요? 토네이, 이 제작. 이거 아기껀데, 뭐, 이거 안 남았잖아. 아,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 응. 아니, 좋아. Like <목 <목 아, 니 추워. 아, 안보 추워. 다시 한번 해봐요. 사진은 누가 찍어줘? 해자 찍어준다고 해. 자야사진 언제 찍는 거야? 아무도 안 찍어주잖아. 같이 왔으니까, 이리고다 여기 분위기 좋다,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잠시 후 신랑 박정주군과 신부 김진아의 전통 무대를 진행할 대정이오니 좋겠습니다. 명안이 우리 신랑 신부들은 사랑가로 엎고 노는 일이 오너라 엎고 놀자 일이 오늘. 아 o n 어이다나오 d 아요 본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로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직수무이도 신랑신부 어머님의 정촉 의식이 있겠습니다. 신랑신부 어머님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양도 어머님께 축하해 큰 박수 넣으시 바랍니다. 신랑우스 슬라우스. 슬라우스. 슬라우스. 슬는우스 슬라우스. 슬라우스. 슬라우스. 슬라는스 슬라우스. 슬라우스. 슬라우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 부모님께 신부와의 결을 허락 받기 위해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입니다. 수수로소한 봉지자수. 기러가보면 신랑이의 기러기를 건네주고 신랑은 기러기 머리가 자주로 해왔습니다. 올려놓으십시오 <목소리> 안녕 복근들 그래. 신랑은 일어나 친구 부모님께 두번 절을 합니다 기러기는 따을이르는 별거 다른자가 찾지 않은 자가 있는 새로서 적당한 를잘 지키는 <목소리> 신랑은 수고의 도움을 받아 홀레 신랑고의 도움을 받아 셋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를시 바랍니다. <웃음> 행교배레 신랑 신부가 큰 절로서 신랑 신부는 각자 앞에 있는 롯데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관새우 남부모 진수새우소 신랑은 시스토에 손을 씻고 신부축수모는 수근을 내어 신랑의 손을 닦아줍니다 상하수 에도 어서 마셔 보 십시오. 자을 합니다. 여러분신금은한 번, 지랑신한 번, 한 번, 지하면한 번, 지금은 지금지금서 지금은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신랑신부는 술잔을 내려 생서로를 배려할 것을 땅에 사약하십시오. 수모는 신랑신부의 술잔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신부가 하늘과 땅에 사약하였습니다. 이들이 세하게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태 모아 대낮에 걸쳐주시기 바랍이 개인 의결합인 동시에 양가와의 결합음을 상징하는대미입니다 승모는 블랙강의 표지박자을 나누어가지고 결혼할 때 비가 오면 되게 잘산다 와요? 예. 네. 음.